날도 좋고 하니까 커피 한잔 마시러 가봅시다 어제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스타벅스가 기차역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 한 5km 되니까 걸어서 5km 왔다 갔다 커피 한잔 마시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스타벅스 다이어트? 다자 집에서 좀 쉬다가 사무실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사무실 다시 갔다가 다시 집으로 올 거예요 네, 사무실에 택배가 와가지고 다가슴살이랑 닭가슴줄이라... 사무실 와서 정리하고 빨래 돌리고 영상작업을 잠깐 좀 하려고 다시 집으로 가봅시다 토마토 파스타 나 없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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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올라가니까요 날이 더워서 그런가 도착 너무 힘들어 자 이제 다시 걸어서 가봅시다 사무실로 도착 뭐 지난도 반하고 네, 저녁을 먹읍시다 자 오늘 저녁입니다 닭다리살이랑 그리고 샐러드 아밥 먹고 편집할 게 있어가지고 편집을 좀 하고 집중하고 오늘도 최고 204. 어 죽는 줄알았데아 건... 힘들어 스테퍼한 스태프... 아, 시간 반 정도 타니까 물론 심박수 200까지 가긴 했지만 어1칼로리 아, 정도 세우긴 하네요 자 이렇게 작업 작업 작업을 다시입니다 아침에는. 하... 브이로그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내일 올라... 아 점심입니다 나가서 먹을까 했는데 아, 라면에 참치 넣고 먹는 게 이게 제일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칼로리로 드이 많을 뿐이지 아, 점심 먹고 브이로그 편집 중입니다 자, 편집 좀 하고 그럴 겸 어제 사랑 하복스 에. 자 이제 절반 정도 왔고 저쪽으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스타벅스 다이어트? 콧구멍 마시고 시이 집으로 가봅시다 가봅. 부산 챙겨오길 잘했네요 비가 온다 어. 자 갑자기 비가 와서 엄마 마트에서 모셔오고 그리고 이제 골프 연습을 하러 자, 집에 주차하고. 아, 다 아, 집에 와서 다시 림피트 편집을 쭉해보 오늘 저녁입니다. 닭다리살, 마지막 닭다리살. 야채 그만 먹고 싶다. 운동을 해봅시다. 림피 이렇게 오늘도 림피트 끝. 위에 상체도. 자, 샤워 빨리 끝내고, 쉐이크 하나 먹으면서. 편집을 네. 3개만 더 하고 자 저쪽 편집 마무리하고 빨래 다 돌려놓고 집으로 가봅시다. 내일 아침에 엄마랑 스크린치기로 해가지고 가자 자 오늘은 엄마랑 스크린치기로 해가지고 자, 오늘 점수 97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자공 <웃음> 드라이버 230. 자, <웃음> <웃음> <경제만도. 웃음>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무실 와서 간단하게 편집하러 하고 네,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한잔하고, 네. 어, 뭐지, 링피탄 거까지 하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남았네요. 자, 이제 커피 한잔 마시러 가 어, 어, 힘들어. 이거 관리 제일 힘들어. 오르막이라. 어, 오늘도 걸어서 스타벅스, 구구. 스타벅 어, 커피. 자, 커피 한잔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봅시다. 오늘은 야채. 자, 집에 온다면서 야채까지 사고, 그리고 이제 골프 연습하러 가봅시다. 골프 연습 끝. 집으로 가는 니다 야채 씻고 닭가슴살. 자, 오늘 저녁입니다. 샐러드랑, 그리고 다시 닭가슴살 200g. 음, 유전향이 상큼한. 자 이제 밥 먹었으니까 링피트 해볼 준비 아... 자 오늘도 링피트 끝! 아 힘들어 자 운동 끝나고 쉐이크 우선 먹고 씻습니다 운동하고 게임 한두판 하고 이제 어, 편집을 좀 하고 자 이제 요거 4개 남았는데 오늘 또 운동을 했으니까 5개가 남은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부산에 친구를 잠깐 만나러 갔다. 두개 하고 영상이야. 네? 우리가 가는 데는 여기구나. 너너뭐 하니? 어, <웃음> <웃음> 괜찮아. 굿. 조금만. <웃음> <또 군빨. 웃음> 자 친구랑 부산에서 좀 얘기 좀 하고 놀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가고 이스집 도착.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오늘은 운동은 안할 거고요. 5시 반인데 스타벅스 걸어서 갔다가 커피 한잔 마시고 안자 이제 다시 작업을 해봅시다 오늘 저녁입니다 밥 먹고 다시 편집중입니다 낱개로 팔아서 오늘 단백질 안먹고 내과일을 되게 좋아하거든 100g의 방울토마토 1 0 0 g 일 거야 자 그럼 다시 이어서 편집을 해볼게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역시나 파워 프로틴입니다 아침엔 따라 요거고 바로 편집을 해봅시다. 이거까지 편집을 하면은 이제 리피트 그 전에 편집 좀 하고 잠시 나가서 오랜만에 해뜨는 것 같네. <웃음> 자, 오늘 점심 먹어 그리고 넘티. 그러면 커피 한잔 맞았으니까 사실이 꼴보이는 집습니다아힘들자 이제 집으로 가봅시다 자 샐러드를 먼저 먹어봅시다 샐러드 먹는 동안 저기 아, 닭가슴살은 삶고 있어요 음. 자제 닭가슴살 이동준두를 해봅시다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링피트를 히트 아, 네. 오늘도 링피트 끝이것은 완전히 다는 안적고 여기까지 거의 다 좋았어요 자, 링피트 끝나고 단백질 쉐이크 하나 더 하고 한 30분 정도 누워 뭐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웃음> 오늘 했던 거 20일 차죠 네, 벌써 20일 했네요 운동한 지 이0일차를 편집하면은 아침은 <웃음> 부로틴 해볼까요? 음, 편집 들어온 거 <웃음> 이마트 가서 햄버거 먹고 오늘 점심은 드리플 치즈버거 와 근데 크기는 되게 짱데 이게 600칼로리라고? <웃음> 이마트 갔다와서 게임 한두판 좀 하고 자 오늘 저녁입니다. 역시나 닭가슴살 질린다 저녁 맛있게 먹고, 이제 링키트를 아, 해봅시다. 링키 어, 힘들어. 오늘도 링키트 끝. 와, 자, 운동 끝나고, 쉐이크. 제가 이제 운동하고, 뭐 평소에도 운동할 때 2L 마시고 이러니까 다들 이제 물을 너무 많이 마신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크리스탈 음, 라이트 레모네이드를 샀는데, 음, 이거 한잔 마시면서 운동 끝나고 오버워치 한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도 했으니까 이제 편집을 해보게 편집 끝잘가시입니다자 오늘 오늘부터는 바뀌었습니다 다 먹어가지고 그, 이전 것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 요 아, 집에서 딩글딩글 좀 하다가 아,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하고 날씨 좋다 아, 스타벅스. 아, 어차피 한잔 날 쉬면서 좀 쉬었다. 이제 집으로 사무실로 가봅시다. 사무실 도착. 자, 사무실에서 영상 작업 하나. 오늘 점심. 치킨. 오랜만에 치킨. 조복이니 음, 이거 보면서 지구라기 축하해서 부리 좋네. 음, <목소리> 귀엽다. 네, 와서 이제 게임해야지 뭐. <웃음> 게임하는 걸 찍을 거란다. <웃음> 뭐라고? 오늘 저녁입니다. 샐러드랑 닭가슴살 먹겠습니다. 자, 림피트 준비하면서 어제 먹었던 거 그거. 마시는 단백미에 음. 오늘도 링키트를 한번 해봅시다 링키트 해봅시다 링키트 오늘의 링키트끝 아 힘들어 자 게임중기 응.